너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시되 인자가 제일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이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사도들이 저희만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 구부려 들어보니 세마파반 보이는 지라그된 일을 기이 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 어, 대회배를 들으시도록 하라하신 하나님 우리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를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핵심적인 우리가 기념일입니다. 만약 에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똑같아요. 불교나 다른 이슬람교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은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의 우리 기념 우리가 기뻐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 j a h h a l l e l u 다른 h h a l l e l 부활의 과정.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할렐루야 예수님을 뜻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얼마나 살기가 힘듭니까 아, 보사히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 분들한테 많더라고 그러나 우리가 사기가 힘들지만 오늘 말씀을 듣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한나라의 아, 네. 능력을 받아야 이 세상을 어,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우리 주님께서 속이 모음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강하고 담하라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내가 세상을 이겨놔라 우리나라 지난 정권 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제 코로나 나온 이제 종시대 가고 다시 힘을 내고 할렐루야. 다시 우리 성경 충만 받고 다시 은혜를 회복해야 될줄 믿을 수가랍니다. 할렐루야. 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연구하면서 예수의 성경을 읽고 읽으면서 정말 어. 예수님을 보고 살아가게 됐어요. 보통 사람은 보통 사람은 사람이 태어나면 무슨 생활 하냐면은 어? 여러분 아들 낳거나 딸 낳면 이러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잘 아들 낳으면 이거 잘 키워서 대통령 만들어야지 그럴 거죠. 어? 그잖아요. 또딸을 낳으면 어? 요거잘 키워서 요 딸을 잘 아, 부자집에 시집을 해야지 아,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난 성경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 정말 인간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아요 예수님의 탄생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살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경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다음 이런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아니 뭐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뭐 샐렬하게 멋지게 살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나 들었고 어런 이런 시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다 어? 할렐루야 어,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죽으러 오시다 죽으라 물론 우리가 다 죽지만 남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어 죽으러 오시 죽으러 오십니다 어. 어, 주님은 화려하게 이 땅에 뭐 세상 부의영혼을늘려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 응? 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남을 위해 희생의 채물대로 오신 거야 아멘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주님서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그 11장 25절이고 우리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때 살겠고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죽지 않으려고 원해서 죽지 않으려고 원해 살려고 별짓니다 뭔가 네. 좋은 거는 다 먹어, 안 먹어. 막 텔레비마다 막 전보면서 뭐 당뇨병에 좋은 거, 고혈압에 좋은 거그 그래. <웃음> 그걸 보면서 막 눈이 아, <웃음> 죽지 않을 거. 할아버지. 우리 우리 믿음의 성도의 능력은 바로 따라서 죽음을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층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언머니라자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과정을 알아야 이 부활의 의미를 깨달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명절때나 명절때나 뭐 가족들이 모이고 이 뻥치는 뻥치기 좋아하는 사람고 그러잖아요 어머니 걱정하지 말아요 어. 나 뭐, 어, 앞으로 대박 날 거예요. 앞으로 내네 앞이, 어, 뭐, 부기와 영화가 쫙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막 뽕치잖아요. 그죠? 어? 어. 근데 예수님은요, 야, 이거 튼기해, 튼기해. 어? 예수님은, 아, 저도 옛날에 뽕을 많이 쳤어요. 세상에 있을 때. 아, 저 이제, 어, 그예수 예수를 계통해 서울대학교로 하는 그 제가 서울 예수님 대학교래 그래 10월에 다컸어 예. 아버지 제가 조금 있으면 스타가 됩니다 테레비서날풀거리 이렇게 벙을 쳤다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 마태복음 16장 우리 예수님께서 16장에 예수님께서 보면 16장 16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내말잘 들어라. 어? 그래, 예, 선생님 말씀하세요. 내가 우리가 잘 듣고 있어야 하고 우리 주님께서 혹시 축복해달 해줄까 하는가하고 길을 쫑긋하게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 말씀 말씀이 너희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조금 있으면. 내인자라 네, 예수님은 자기를 스스로 항상 인자라고 했어, 인자. 사람의 아들라고 했어. 내가 이루살렘에 돌아가서, 어? 내가 대에재선하에 잡혀가지고, 내가 죽을 거다. <웃음> 그니까 막 배도로가 막 가슴이, 제자들이 가슴이, 아이, 아이, 거기 김이 세버렸네. 우리 예수님과 왕이 될 거라고 얘기하면 막 신발 나면 날 텐데. 어, 네 제사장이 잡혀가지고 내가 깨끗할 거다. 해. 그러니까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그래도 염려하지 마라. 이민 염려하지 마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지라. 걔가 막, 막 근심에 막, 제자들이 막 근심에 막 촥, 차가운 근심에 막촥 하면서, 배드로가배드로가 뿔뚝 탁 터. 선생님이 박을 헤드로가 뱃사람에다가 목소리가 걸거해요 <웃음> 선생님! 그, 선생님한테 그런 일이 미쳐서는 안 됩니다 안데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그걸 박을 겁니다 어, 그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석을 하면서 베드로야! 근데 예수님이요 대부분 베드로를 칭찬해서 칭찬하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송도가되시나요 네. 할렐루야 네. 칭찬받 훗날 주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리라 이렇게 칭찬받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한, 한 생애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뭘? 내가 이 땅에서 주의를 심해하다가 한나라가서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할 건가요? 요 목적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엥 하고 고개 돌면 큰일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그 맛에 사는 거예요내 사랑을 하는 종아 야 추워 했다 이제 편안히 쉬거라 나도 설교하기가 힘들어 내가 사실 7학년이 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종아 네가 충성을 다했다. 네. 이제 쉬거나이 말씀 들라고 열심히 복음 잘란줄믿으시라내런데예님서 네. 네. 네. 네. 베드로를 쫙 째러보시면서 베드로야 네가 어찌 하나님 일을 생각하라고 사람의 일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 그럼 목사님 뭘 먹고 살라고 자꾸 그렇죠? 그러니까 아야 하나님 일을 하나님 일을 우선으로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우선 아버지가 다채워줘 아버지는 째짠 문이 아니고 가난한 분이 아니 어? 어? 그러면서 사탄아 이놈 사탄아 물러가라 그 베드로가 완전히 얼굴 구겨버렸어요 베드로가 자꾸 사람 일을 생각 예수님은 자기 죽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보면서요 예수님이 자꾸 죽으려고 하는 같아. 자꾸 자꾸 나를 죽여라 나를 잃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일이요 지난주일에 예수님께서 자, 이 마태복음 21장에 2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 예루살렘은 이제 요번에 예수님께서 3 0세 공생회를 시작하는데 큰 예루살렘 올라갔지만, 요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는 예수님이 가고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예수님, 죽음을 가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예요. 죽음을 가고. 근데, 우리가 오늘 맘의 병, 육신의 병, 맘의 병, 육신의 병, 모든 질병은 우리 주님께서 보세요. 우리 이사야 어? 53장, 53장 4절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검문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이라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입었다다 어? 아. 예수께서 그대와, 그대요 이 일주일 동안에 있을 이 인간은 정말 간사한 거예요 간사요막 예루살렘이 막탁 가서 예수께서 제자들은저 감남산 배박에 있을 때라는 거예요 저 구원에 가서 아 낙이, 낙이와 낙이 새끼가 있으면 끌고 와라. 그래서, 왜 나는 낙이 새끼 끌고 가시 아, 이러면, 아, 잠깐만요.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는데요. 어? 주님께서 그러면 즉시 보낸다고 그래요. 주님, 주님, 주님,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누구든지 나를 이기시켜야 돼. 나는 너무 늙어서 주의를 못해요, 이님이 힘도 없고, 돈도 없어. 요 이러지 말라 네. 할렐루야. 네. 아, 주님, 돈을 안 주겠어? 좋아, 좋아. 다 주는 거야, 아버지. 할렐루야. 네. 아, 네. 그래서 즉시, 그래서 예수께서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임사하겠다. 팍! 이런 사람인 근데 보통요, 예루살렘 6월절 되면, 6월절 되면,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온갖 각진 유대인들이 삼백만 명이 이살사리를 보케. 예수님의 막 그때는 예수님이 슈퍼스타, 슈퍼스타. 예수님이 그때는 막 인명구요 철이가나야. 예수님은 슈퍼스타. 수십만 명 인파가 막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오시리여 호산나. 다막 막막막 박수 치고 막 사람들은 종료가 줄때호사막송가이는처리하나요 하늘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막 그냥 옷을 펴보서 막 주림을 막 환영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종료주일 주일 지난주일에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웃음> 입상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 것도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서 교회를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촤라 첫에 가면 이방계에 가보니까요. 막예루살렘이막 난작판이야 난작판만이 막, 막 예루살렘 막아야막막그막 막, 막, 막, 막, 그, 막 제사 지낸다고 막막 이쪽에는 막 양이 막 양이 막 수, 그러니까 막 그니까 보통 길어가면 3 30, 0만 마리 양이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양이 막엄바엄바 소리질 안 질러 엄배 그러거막뿡 뿡도 싸고 옷이도 지 이쪽에 막 비둘기가 막 비둘기 비둘기 막팍팍팍팍 그러고 막 이쪽에 또돈 받거나 돈돈한점 돈을 목사님 음. 돈을 왜 바꿔요? 물어봐. 우산이 돈을 왜 바꿔요? 그 성전에서. 근데 원래, 또, 그거, 대인 세상이 돈 벌라고요. 원래 유대인의 돈이 세계야, 세계. 3개. 로마인의 돈은 대, 어대난이온 대난. 어 대난. 그니까, 제장들 우리는 로마인의 돈은 못 받고, 또, 그, 우리가 유대인만 돈을, 성전 세를 내셔버리니까, 다또돈 바꾸면서, 또 거기도 이익을 챙기니까, 이게 언제 일어났냐? 월요일 날 보내느라 어? 할렐루야 그래서 막막 예를살렘이 막팍 음매 음매 막 비둘기 가막 착착 퍽 닦고 막막매그로고막 속앞고 워아 그리고 막, 막, 막 오, 그러고, 어? 그러고 막 아이고 이게 이게 두 세길만 바꿔주시오 한세길 이러니까 막 언제 이런 살렘이 하아 참사치로 여러분 교회는 그렇잖아는 교회는 순수한 정결성을 유지해. 할렐루엣. 어. 교회에서는, 교회는 여러분, 예배만 딱 드리고, 뭐, 나는 그래. 교회는 딱 예배만 드리고, 원래만 딱 받고, 집을 가, 가, 모여가서 잡담하고잡담하다가뭔 얘기? 잡답하다 어. 보면 얘기하다가 싸우고, 막, 그럴 거예요. 알겠습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막, 팍, 노권을 가지고, 막, 양을 막 쫓아내고,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막, 환전하는 막그 탁자를 막 뒤집어 꺼고가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건을 너희들은 강도의 쿵열로 만들었다. 하고 예수님께서 월요일 날, 응? 성전을 청하시키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오라라라라라라라라 저놈이 저 인간이 누군데 어? 성전을 개판 받으냐 근데 오프리가 예수님뭐 심상치 않구나 여보세요 그대는 무슨 표정으로 이런 일을 하는가 우리에게 무슨 표정을 보이기를 원하는가 근데 유대인들은 표정을 줘요 교회는 표정이 있어야죠 우리 사냥에는신령 제가 심령 치유 분강사 할렐루야 음, 말씀을 듣때 마음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 할렐루야 예. 자잘하고 절망한 심령 영원의 생수가 떨어먹어 예인생에 여러분 이 땅의 천국을, 천국을 놓쳐버리면 불못세 가면은 어, 그렇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표정을 우리에게 보이느냐? 호호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 성전을 걸어라 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을 니가 3일 만에 일으키냐 하고 고슴 치는데 뭐냐 면 자기 성전을 누구를 가리키냐 자꾸 몸을 이게 쉽게 말서 너희들 나 한번 죽여봐라! 어? 여러분, 이 종교적 갈등은요, 아주 그 심악, 심악하고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욕심이 있다, 욕심. 어? 욕심, 욕심. 여러분, 욕심을 다 내려놓으세요. 다 욕심을, 욕심을, 욕심을, 욕심을, 욕심을, 욕심을, 욕심을 다 내려놓으세요. 근데 특히 돈에 대한 욕심은요, 이거는 인간을 아주 돈에 대한 욕심 그래서 난 돈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놨어 목사님 진짜요?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돈에 대한 욕심이 치명과 인간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어떻게 말이야 어? 아버지는 깨켰살라도 아버지 것을 뺏어라 친구가 나왔다 근데 유대인은요 그 돈에 대한 욕심이 돈에 대한 욕심과 권력에 대한 욕심이 유대인은 대사장인으 대단한 거야 아저 놈이 누군데 내 자리를 넘버리 이렇게 하는 거야 아, 내 줘버려 내 줘버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를 죽여라 너희들 너희들 나를 죽여라 너희들 나를 죽음이 된 얘기야 예수님 죽으려고 가지고 한 장을 한 거야 작정을한 거야 내가 여기서 죽을 거다 너희들 나를 죽여라 내가 3일 만에 뭐예요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하요일 날 여러분, 하요일 날 여러분, 네. 대제사장에게 논쟁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아이고, 저 예수님을 어떻게 올, 올 만한지. 아이고, 예수님을 저거, 예수님을 어떻게 저게 잡아놓지, 잡아놓지. 어느새가 아니, 예수님이 너무 배운 거야. 네. 여러분, 예수님 미운 건 간에 뭐가 들어간 거야? 어?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다닌 걸그렇 신하고 메하고 패고 오는 사람들 안에 막이 하더라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어, 안에 성령을, 성령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목에 나를 보는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고 그랬어요 음... 그러면서 예수님은 뭘 말하냐고 제 선생님이 선생님 왔어요 아 선생님 아, 왜 그러시오 가이사에게 세를 요게 언제라는 게 있냐 요게 이제 화요일이죠 빨리 해야 되는데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안 받치는 게갑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물어보니까 제자 하나가 스생님 속임수예요! 조심하세요! 왜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촥 보고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는가 안 받는가 은혜를 받을까 말까 사악 보여요 마음의 문을 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을 받아들이기 시작니다 인생 역전이 역사할 때, 막,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너희들 새 돈을 내게 한번 보여봐라. 새 돈을 내게 보여봐라. 새를 맞쳐서 그러니까, 아, 여기 있습니다. <웃음> 대나리 하나를 하겠다. 그러면 너희들 이 화상이 누구 것이냐? 그러니까 원래 로마인의 도래는요, 이 가이사, 가이사 로마 항제에 화상이 그림이 거기 있어요 요새 우리, 우리 5만 원짜리 지폐는 누구 그림이 있어요 신사님 되겠죠 그러니까. 예 고거 가이사의 화상인데요 그러고서 가다 갔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어? 여러분 세상 세금은 세상의 세금은 내야 돼안 내야 돼 세상 세금은 세상 에 내고 하나님의 세금은 <웃음> 하나님께 내라 이거야 할렐루야 아버지가 세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드려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면 쉽다.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이 설류의 포인트가 바로 여러분이 마리아의 막달라마리아의 막달라마리아. 예수님의 부합해서 여러분 그래 주님을 사랑하셨던 예수님께서 진리를 아는 진리를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빌라가 앞에 서서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를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 이게 코숨칩니다 여러분 향류를 예수님 막달라 말해가 일곱 귀신이 들렸고 일곱 귀신이 들렸고 요새 말하면 몸을 파는 여자야. 막달라 말해가 그래서 막달모네 체량만 아이고 저리 가. 그리고 아이고 저귀신들이 아이고 저 귀신들이라네. 아이고 아이고 체없어 <웃음> 저리 가. 그리고 아이고 저, 저런 인간이 어떻게 여자가 이렇게 태어나가 내주니까 이렇게 멸심한 결과를. 하는 아큰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독교의 핵심 포인트가 강한 자와 병든 자와 약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바리아게 자서 그 바리아 머리에다 기도를 했어. 이 대론 이 대론 아니. 이 더러운 귀신한테 아하고 그니까막 귀신이 푹푹푹 당하니까 만약에 정신이 들어 거야 내벽을 누가 고쳤댔지 내벽을 누가 고쳤지? 그까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만약에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전에는 있잖아요, 여 귀신병도 막 들기만 막 세수도 잘안 하고 막 머리가 막 떡을 지고 그래 막. 막집 입사기 같은 물방아 히히 그러고 다녀요. 결국은 사람 치고 살겠어 안 살겠어? 예수님이 귀가 귀신을 쫓아내니까 마리아가 얼굴이 얼마나 이뻐 마리아가 정성으로 아오니까 화장도 하고 머리도 제대로 하고 정성으로 아오니까 사람들이 보고 어참 마리아가 이상 좋아졌네. 아이고 저렇게 이쁜 걸 옛날에 왜 그랬을까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아이고, 예수님, 예수님이 내병 고쳐줘서, 내가 사랑고 신하게 됐어요.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 그래가 내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왔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뭐라도 갖다 바쳐야지. 아 <웃음>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가 가 <웃음> 이게 가장 유럽. 귀한 향유, 이걸 300대 다녀라. 성경이 이게 뭐냐면은, 이게, 300대 나이와 가지고, 차아, 가서 예수님 의 팔에, 운동해. 고마워요, 예수님. 고마워, 요 예수님. 차아, 찬양하는,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 마리아의 마리아의 심령이야 마리아의 심령이. <웃음> 사람 만드는 예석배의 뿔미와 협력을 둔 날이 바로 오늘 수요일입니다. 지나서 금요일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치고 금요일날 골고다 올라가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근데 이 내가 이게 목회를 삼심하면서요, 이 신앙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신앙에 그게 나타나요 목사님 여기서 아무리 발자발라 뛰고 해도 아이고 주님하고 내가 주님이 나고뭔 상관이 있어 내가, 내가 또또한데 내가 어? 그 신앙에 근데 여러분 그대 예수님께서 주님 마리아가 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그래서, 그래서 영화에 보니까 예수님이 참, 그래, 가름조다는 예수님을 사랑하냐. 대딱 네. 쏴버리더라고. 네. 이게, 이 이은자야! 이건 300, 1 0에 플러스 가난한 사람이 나누지지? 왜 이런 걸 허비해? <웃음> 허비하는 거예요? 아, 요 예.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건 허비하는 게 아니야. 아멘. 그래, 성경에, 요는 도적이다. 성경에 가름조다을도적이라 도적. 토저에 돈개를 훔쳐가나 척. 다 십자가에서 올라.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이이 마리아는 성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이 어머니 마리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골고다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 제자들 다 도망갔어, 다. 제자 예수님을 사랑했을 거아어요안 사랑했을 때아 우리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리고 기적을 잇쳐주며 제자들을 쫓아다니면 내가 예수의 왕 되본다고 한절 해겠다. 국방부장 아, 국방부장은 내 거야. 아니 아니 내 거야. 재무부장은 내 거야. 아니 내 거. 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 그랬더니 나도 갔어. 도망갔어. 에? 나도 못 갔어요. 도망가버리고. 근데참 예수님이 십자가 막 엘리 엘리라 마 삼악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짜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예수님 마지막,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고, 총, 주셨어요. 근데 그다가그 십자가 밑에서,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고, 예수님 어머니는 막 너무, 막, 여러분 이게 아들은 자기 뭔가 같은 거야. 여자, 여인들한테는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아들은 아들이 죽는 거는 자기가 죽는 거야 자기 뭔가 막 마리아는 막 영화 보니까 막 흙을 막팍팍 키고 막아아이러지도 그래서 여자는 모성애가 가는 거야 모성애는 아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빠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성애 아빠는 좀 약한 근데 막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사예아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나를 사람 만으어예수님이 죽이시나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 돌아는데요. 돌아는데 갑자기 쨍쨍 대낮이에고막 비가 비가 내리고 막 벼락이 팍팍팍 치고 막 옆에서 막 무덤이 막 옆에 있는 무덤이 막 열리더니 막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막 지진이 막 나고, 백부장이 오러 가죠.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나 그거 읽으면서 막 나도 신바람이 났다. 여러분 신바람 마시기 니다 그래, 안식이 돼서 예수님을 자. 그래서 예수님을. 그, 예, 그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신앙이 물불난 한다. 내가 부응할 때물불을 가려 한다. 아니었어요. 그무 촤르 이렇막 안식이 되니까 막 예수 님팍 예수 님으로팍니막 안식이 되면중 뭐 빨리 막 아리마디 요셉이가 막그 따라 따라다 따라 간 사람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창녀 이거 계시던 바디에막달라 마리아고 요한 예수 어머니 말 그래 막 짜짜 쫙 쫓아가세요 막 급히 이제 제가 다렸어요. 급히 안식이 되면 못 움직이니까 급히 무덤에달가 대충 해놓고 무덤을 꽉 봉해, 무덤을 딱 봉해 놓은 거야. 그게 네. 어쩌냐? 금년에 해뜨이해아기 전에 그래서 막이 집에 가가지고 하루가 그러니까 막 말이야, 마리아, 막달라 말이야라뇨, 말이야라 뭐, <웃음> 뭐 이래. <웃음> 아이고 우리 예수님 그때 내 향유를 향유를 최대로 이렇게 향료를 제대로 막 칠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식일 때문에 퇴치이가 왔는데 하루가 천년 같아 이날이 빨리 이날이 빨리 치나가 이날이 빨리 치나서 빨리 아식일이해돼야 내가 빨리 무덤에가 몰려어 향료 그러니까 막 제자들은요 베드로인 자급 베드로 요한 야고보 토마는 끝났다 이제 끝났다. 아이고 개미 예수님 쫓아다녔네. 끝나. 이랬데 마리아는 막다가 말해, 마리아는. 빨리 안식일이 끝 안식일이 막 동특이 자에막 부동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은혜는, 따라서 네. 은혜는, 네. 따라 은혜는, 네. 은혜는, 네. 은혜는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을 다 하는 생명. 열심히 은혜를 주는 거예요. 주 예수님, 주면 주고 말로 마셔. 주려고 주고 말로 마셔. 천국은 치료라는 이야기에요 할렐루야 하늘나라 축복이 얼마나 쌓인 지 아세요? 그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이제 목에지폐가 내가 예상해요 한1 0월때 쯤이면 꽉 차고 저쪽에다 내가 그, 저 막, 막 차도 막막이 그 주위에 일경에 막 사람이 막뭐어문에 뭐 이렇게 사람이 보이나 여기 <웃음> 있을지 믿으시면 됩니다 부재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 팍커가지고 아, 네. 그러니까 무덤이 열려 있는 거야, 천사가 오늘 산자를 왜 네? 오늘 보 산자를 왜 어... 죽은 자 가운데 찾아냐? 하고 예수님이 문답의 보물로 예수의 구주 오늘 또 어떤 힘을 줄게? 힘한줘 봐, 씨. 원수를 다 이기고 원수가 누구야? 마리아!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샷 그래서 내가 이 소료 준비하면서 내가 막달라 마리아 막 있으면 나는 막달라 마리아 나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개였다 개 막달라 마리아 주님 열정을 다가 세대 간시일 첫날 동티기 전에, 큰십을 가지기, 무덤에 쫓아갔더니 예수님 부활한 주인을 만난 거야. 말이여요베드로는뭘 써? 뭐 수제자 베드로는 어디 가고, 안드는 어디 가고, 요한은 어디 가고, 야구보는 어디 가고 도마는 어디 가고, 마태는 어디 가고. 나중에 베드로가 흩발질, 나중에 그 수질 뜨고, 그제 새벽 쫓아가니까 예수님 이 어디 가.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부활, 부활주일, 오늘 부활일이면 꼭, 이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감사합 우리,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는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위갈 것이 많다고 하시죠. 주님을 바로, 부활의 주님을 영접해서, 1 2계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